어 전날보다는 그날 아침에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. 찬물 샤워. 무표정으로 연습을 좀 했습니다. 방방진 형준 조금 모니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면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맨나 빨리 갈까요?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어야죠 내가 너무 고프요 맨날 너무 고프네요 빨리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바이 안녕 반갑루